Good job, How are you? i o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이 I'm sorry. 이 m sorry. i 이 sorry. I'm s o r r 다 I'm sorry. I'm s o r r 동영 감독 함께 진행해, 보 야, 월먹도안 돼. 이게 월먹이겠지어먹 어, 어. 확실히 힘들어, 확실히 힘들어. 아, 그래. 내가 제일 못하는 브랜모이보 坐 ồ i r ồ 준력이 짧아서 안 돼. 야 <웃음> 짧아. 오 준혁이 좀 된다. 좀더 과감하게 넣어. 과감하게. 과감하게. 좋아, 좋아. 1, 10초, 5 4 3 2 1 3 확실히 인기랑리브리 이러가지 웃으면 아, 웃으면서 해. 웃으면서 하고 말할 때 방원이가 자꾸 쇼피디가 웃는게 보니까막쫙쫙막 <웃음> <웃음> 악마의 웃음수요 힘들어하면서 좋아해 제가 생일을 그 고나서그 뒤에는 제가 방원이를 가르치거든요 아.. 여기 아, 아, 아, 아, 네. 두고 봐 <웃음> 제이슨 라이트 트레이닝 지금 마쳤고요 아 오랜만에 지금 좀숨참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아 진짜 좋은 경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케일 트레이닝 여기서 마치고 저도 간간이 시간이 나면 여유가 좀 있을 때 다시 한번 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달러고 그그 다음부터는 5블루션 드디어 베니스 비치 여러분 농구의 성지 베니스 비치에 왔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이거 배좀 채우고 한번 구경을 싹 하죠? Yep. 네, 한 구경 싹 하고 딱 봐가지고 강 나온다 싶은데서 농구하고 봤던데. 여기가 봤던데요? 또인충이인충이 인중이. 여기가 이제 이벤트가 많이. 여기가 이벤트가 오, 많이. 오, 많이 오, 있고, 어, 이벤트가 라인 일어나고, 뭐 프로페서, NBA 선수들 경기도 하고. 많이 뛰고 여기서. 대표하는 어, 곳이고 거의 뭐 메인 코트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약하네요. 아니가 여기가 지금 메인인 거야 오늘. 아. 화장실 한번 들리고 밥 먹자. 밥 먹자. 오늘 저는 과연 이 사람이를 상대로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? 하오나 다치지 말아야지. 근질근질해서 먹어요. 빨리 나 몸이 가, 몸이 근질근질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에 이런 놀니까 나도 설렌다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멋스럽어 <목소리> 어. 내가 어깨만 괜찮았어도안 <목소리> <목소리> 되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안돼 <웃음> 각이 달라 칵 각. 설명을 들었는데 <웃음> 여기 보면 노란색 라인 노란색 라인이 3점 그리고 파울을 알아서 모르고 웬만하면 파울도 잘 불러준다고 하니까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 1점 2점 11점까지. 그 그러니까 금방 끝날 거야. 어, 나쁘지 않게 잘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. 아까 어디 갔니? 무통버스덩 똥타는 흑인. 지금 리컬 경원에 아까 얘기하다네요. 와이트 다섯 명 있는데 지금 3경기 정도 남았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할거같 3경기 후에 이기면은 계속 하는 거죠. 어? 이기면 계속 하는 거죠. 이기면 계속 하는 거. 3경기 I'm the w a o m y got t e i h a n He said he was t a r p e d but he w a t c t He said h was t r a p e d he got m s t o d the w a s t t a t i n g t he s a i e s t r a n Hey, l after p l a n g the g Hey, guys. I saw the one. l t h a t k at t a t o t that. Look t that. o o t t h Look t that. Look at t Look at that. t h e t Look t t l i k e t h a t l i t t h a e l o o t l o k at t h e t t h e l i k t t o t i n t o t h e t l t t h o o t o o t t h t o k t o at t h e t l t l o t i t d o t that. l o t o at l t l at t a l t l t h e o t h e t o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Ah, just you're coming today. h i m i n t i m i n t o o I'm i n t o 야, 지식 규즈 y 써지 국민